안녕하세요 어그 오버스펙 가공하는건데요 일단은 일반 어, 시압대를빼놨거니다 일반 공구를 꼽아서는 CNMG 이거, 아, 이거거든요 이걸로는 한 540밖에 안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올리는거죠 끝까지 오바지 끝까지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 끝까지는 넣어도 이 끝까지 넣잖아요 그래도 이게 튀어나와요 이만큼 좀 다른 메이커들보다 좀 많이 튀어나와 있는데 아무튼 뒤에를 잘라내고 쓰거든요 이쪽을 그러면 이게 더 들어가니까 더 깊이 들어가니까 파일을 크게 쓸수 있는 거죠. 아, 크게 깎을 수 있는 거죠. 기존의 스펙 보다는. 이거는 뭐, <웃음> 저는 323이거든요. 이 폴더 자체가. 근데 2525 잘라놓은 거를 공간이 남죠? 더 넣으면 좋겠는데 이게 튀어나와 있어갖고. 못놓고 받쳐갖고 7mm 받쳐갖고 3 2를 맞추는거지 그래서 제거 아니라 빌려온거거든요 잘라놓은거 어쨌든 이렇게 파일을 크게 깎을 수 있게끔 세팅을 하는거죠 일반 원전복귀했을때는6 4 4 7 그리고 핸들로 올렸을때 684.7. 뭐, 오버 트랩을 뜨죠. 일단은, 그렇고. 이렇게 그러니까 중량물이 되는 거는, 내경, 내경 물려서 깎을 수가 없어요. 음 깎을 수는 있는데 위험하죠. 그래서 심압대를 활용하는 겁니다. 최대한 근처까지 와갖고 원판같은걸로 장갑을 <웃음> 깨야겠네 이렇게 밀어주고 밟고 다시 밟고 그러면 이쪽 중량이 밑으로 쏠리니까 이쪽이 다 붙겠죠 그 다음 여기 여기를 해야 돼요 밑으로 해서 밟고 밟고 다시 발동을 하고. 됐죠. 이러면은 세 면이 거의 다 붙었을 거예요. 응. 단조 소재라서 완전히 다 붙을 수는 없지만은 최대한 밀착해주는 거죠. 그리고 제로에, 제로로 한 다음에 회전. 뚝뚝뚝 소리 나죠? 힘을 다 팔았다라는 거예요. 민 상태에서. 심압대는 다시 밟았다가 할 필요는 없고. 자, 이렇게 해서 684에서 644로 만드는 과정입니다. 자, 깎아 놓은 거는 크죠? 뭘로 비교를 해야 되나? 뭐 이런 걸로 해야 되나? 아무 오버스펙 가공하는거는 많이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단조 소재 자체들은 외핏 까면 그냥 팁 나간다고 생각하고 단면 내리고 팁 깔고 외핏 까고팁 깔고, 깔고. 그 다음에 조건 올려서 주르루르 깎아내면 돼요 회전이 너무 낮아도 부하가 더 많이 차거든요 질기게 뜯겨 나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피드를 낮추고 회전을 올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느 정도 깎고 나서는 노즈알은 1.2 혹은 더 큰거 팁 사이즈도 더 큰게 유리하고 터닝을 CNC 터닝이니까 뭐 터닝센터라 어있더라고요 <웃음> 터닝을 따라잡아요 그럼 이만 안녕 지금 사이클 중이거든요 자동 71 사이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71로 이것도 하고 있는데, 스이 나갔어요. 스이 나가죠. 근데 이 상태에서, 가는 게좀 힘들잖아요. 이렇게, 이렇게. 그래서 이거를, 뒤로 이거 빼고, 스을 달아볼게요. 갈고, 이 상태에서, 어, 회전 놓고, 아, 문 닫고. 회전 놓고, 싱글 틀고, 메모리. 그리고, 스타트. 그리고 시작점을 찾아가요. Off. Start t